랜디, 페퍼, 하이. 오늘 또 고마워. 나이로 앉아있어 하이! 안 돼! 하이! 하이! 나있어 편안해 아주 이거 파이더 가려. 파이아아아아 짐 옮기는 거만 지금 <웃음> 아, 세번더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 <웃음> 랜니 여기다 태우면 얼마나 더 지랄할까? <웃음> 아니 근데 뭔가 아, 여기다 태워 보 태워 고 얼마나 지가 지랄하나 내가 한번 어우 생각보다 잘하네 잘한다 내려오지 마너 내려오기만 진짜 <웃음> <웃음> 이아너가만 있어 아 잘하네 아, 세련됐어. 아, 네, 네. <웃음> 어머, 얘 이거 한번차 올려놓고 받았어. 머 너무 잘해. 어머, 세련됐어. 어. <웃음> 이러면 안되겠 근데 우리 하루 오는데 <웃음> 왜 이렇게 짐이 이렇게. 하루 들인 거야. 아니야, 저 있을 건다 있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우와. 오, 드라이룸 있어. 위에서를 안 들어가지. 어? 오. 그래너 지금 와. 비 맞으니까. 싶어? 너무 넓어 근데 되게 넓어 테라스가 어. 난저 의자 한번 꼭 앉아볼게 저 의자 꼭 앉아보고 싶어 비다 비, 다... 비 맞으면서 그냥 앉아도 되나? 너무 예쁘다 뭔가 앉아서좀 보고 싶다 취미 이리 와. 펜션 같은데 가면은 여기 방충망 열다가 이렇게 열자마자 뚫고나가려고 해서 여기 찢어지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<웃음> 강아지용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우아하게 여기 우리 애 들어갈 이들것 같지 않아가지고 오, 근데 이거 되게 비싸 어. 한 마리씩 보내봐봐 어, 한 마리씩 보내, 게 여기 나가는 문이 있거든 여퍼 여기 여기 여기 나 여기 여기 여기 나가!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퍼야 여기 여기 나가! 옳지, 나가! 나가! 아! 아니. 옳지! 하이, 여기 문! 여기, 여기로! 여기, 문! 여기 나가! 나가! 여기 나가! 나가! 나가요! 하이, 나가! 아니, 나가! 여기 문! 하이, 나가! 나가세요, 여기! 아니! 옳지! 아. 아니, 안 보이세요, 지금? 안 보이냐고, 하이! 여기! 구멍 있잖아 여기 다 하이 나가 나가 여기 나가 아니 여기 구멍 구멍 있잖아 나가 나가 제가 억지로 넘어갔습니다. 났어 그래 여기로 나가 그래 여기 그래 여기 어 나가 나가 나가라고 <웃음> 대구방으로 나가야 되나 아니 <웃음> 귀여워. 아 a k i n g e a t i n g b Your dishes to be done. I'm never running behind. You're never on my mind. No longer there to make me cold my head. Makes my c o t hot dogs funky. 진짜 거기 앉아 있을 거야 진짜? 아, 애들 되게 신나 보인다. 토게안 죽였으면 좋겠어. 안에 가. 포커다 와 백퍼도 부 t l t h a happy on my 넘어가 있는 기집애는 진짜 왜 이렇게 가벼워? 어? 포포 와넘어어어와 먼저 브랜디를 아마 안으로 넣어야 돼 잠깐. 이거 <웃음> 비 엄청 온다. 어, 장난 아니야. 이거도잘 입혔네. 중앙은 안좋 음... 웬디, <웃음> <말려나>. <웃음> 하이 업. 엉덩이라도 말려라. 들어들어 들어가, 하이 들어가, 이 업, 올라, 옳지. 엎드려보세요. 거기도 엎드려보세요. <웃음> 엎드려보세요. 팔만 내려가보세요. 옳지, 옳지. 엎드렸어. 대파. 아, 대다 들어가. 다시 들어가. 옳지, 옳지. 거기 엎드려. 옳지, 됐다. <웃음> 원래 이게 같이 쓸수 있는 거다 이런데 <웃음> <웃음> 일는 모기파리 잡으면 저러거든요 아 여기 있는데 잡았어 잡았어? 어 하나, 아, 아. 하나 더 있어 엄마 주위만 둘러봐도 이렇게 그래가지고. 아니야 아니야 거기 있어 거기 하우스야 거기 있어 무서워 뭐 어쩔 수 없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어떡해 렌즈 드 숨었다고? 어, 제주스 마스터 도대체 왜? 가만히 아 어. 잡을 수 있어? 아 어, 여기 이거야 이거 그니까 내가 이거를 눈치 못채겨야 되니까 <끝> 그니까, 이거. 아, 어, 거기다. 큰 쪽에다가. 큰 쪽에? 응. 둥근 거 여기다가. 여기. 이러면 가스잖아. 아, 여기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니 아니야. 아, 오 아, 이거 뭐야 어, 어. 어 잠깐만 가지 바닥까지갔아 어, 뭐야 어, 진짜 크다 뭐 <웃음> 깜짝이야 <뭐야? 웃음> 어. 나 이제 저기 못가 <웃음> 이거 어떡해 어보내약이걍다가 <웃음> 고기 위로 올라갈 것같은숯찍게줘 엄마가 해결할게 아니 뭔가 죽이면 안될 것 같아 너무 커 아니 이 내가 찍어서 저기다가 줄게 줘봐 어 잠깐만 그니까 더듬이 담 더듬이 아, 아, 아, 아, 엄마 좀 앞으로 아 가서 아, 엄마 앞으로 어, 와서 해. 아니 근데 못 얘는, 못 얘를 다치지 않게 해보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이기잘안 먹네 어, 네. 어, 네. 어, 어. 엄마 저기 멀리 가서 온줄 알았어 줘. 알았어 얘 살려줄 거야 어 저기 철창 살려고 려시는거같저창 밖으로 여기 <웃음> 봐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역시 엄마는 강해. 강이... 나도 무서웠거든 사실. 어, 나도. 나도. 안 무서운 척 하느라 죽을 뻔했네. 아디 찍게? 아 이거 이걸로... 누구? <웃음> <웃음> 그무 아, 맛있지? 어, 아, 우리 애기 기다리래했데 기다리라고 하셨는데? 여기 사는 애예요? 네 여기 상주견 아. 왜 이모세다? 아 침대가 세 개나 있는데 왜한아안시어 조용히... 아직... 씨가 별로 없어요. 나씨 아, 없는 게 좀... 내려가라. 먹을건데 부럽지? 야 언니 되게 웃기다 야 브랜디는 뭐안 먹어? <웃음> 이제 내려가 이제 브랜디 내려가 이제 하이가 와 있을 거야 아마 <웃음> 응. 어. 자, 앉아 기다려 하이 앉아 여기까지 내려가 하이 내려가 하이 내려 하이 내려 페퍼 이리 와 페퍼 이리 와 브랜디 아니 브랜디 아니거든? 이게 <웃음> 지금 아니 엄마는 안 돼. 아니? 아. 아니 안 돼. 내려가. 배포 올라. 배포 올라. 어. 올라. 아니? <웃음> 아니 내려가. 아니 안줘 엄마. 안 줘. 내려가. 야나 내려가라. 헤이. 배포 올라. 아니 하기 가나 말말 잘못했어. <웃음> 엄마 잘못. 엄마 잘못. 배포도 수박 먹나? 어잘 이게 원래 안 먹었는데 네가 다이어트 시키는 바람에 이제 안 먹는 게 없어 얘가 참나. 배포 먹을 거야? 조그맣게 잘라줘야 돼. 고모는 이렇게 잘 먹어. 이제 됐어. 내려가. 페포 내려가! 페포 내려! 누나들 비켜 이제! 아니 손 없어! 아파! 나! 찜 <웃음> 흘리는 거 봐! 나! 아니 너만 손해야! 안 돼! 왜이게을 <웃음> 줘! <웃음> 아! 왜! 왜? 그게 그래, 웃겨 얘! 진짜 안 하던 짓 다네. 어? 누나 흉내내 보는 거야? 응? 누나들 하는 행동을! 안 보는 것도 다또 보나봐 그래도! 한 번씩! <웃음>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 더얻어먹지 <웃음> 이상해 너보리가 너 웃긴다 더 웃겨 <웃음> 이런 뽀뽀들 이렇게 해주고 브랜드랑 비슷한 아유. 짓을 하네 <웃음> 오늘은 제가 브랜디의 선택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보고 가지 않을 거죠?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1번 TV로 본다 2번 핸드폰 자판이 고장 났다 3번, 미취아가동이라 한글을 모른다 그세가지밖에 없습니다. 제가 2000개 넘게 댓글을 달린 걸 보고 기겁을 했거든요. 왜 기겁을 했냐? 너무 좋기 때문에.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너무 숨긴 거지. 나 품격있게. 나 품격있게 기다려야지, 지금 조식을. 어, 잘먹게요 네 네. 네. 네, 네. 네. 네. 계란장이랑 해서 먹어. 딱이야. 네. 이거 먹어, 마이 아, 이게 식다못 먹잖아 이이어때어야다어야다갑가더어경이 응, 응, 응, 어, 어. <웃음> <진, 내가>, <웃음> 되게 좋거든요. <웃음> 수업운동 <같다, 웃음> <되게 웃음> 수영장도 보이는데, 텐데... 귀찮아서 수영 안 할래요. 뭐라 안 돼! 가져와, 가져와! 가져와! 아, 이고 저거 줘.